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 홍천강변. 여기 좌측에 보이는 곳이 한덕교입니다. 한덕교 좌우측에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아래까지. 지난 2년 동안 몇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개야리 유원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 와,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 개야리 유원지가 열려 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닫혀 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른데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 지나다 보니까 저쪽 좌측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날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팔봉산로 반벌류원지구 우측으로 가면 어, 다시 여기서 돌려서 저쪽 건너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홍천강 줄기입니다 홍천군 여기도 서면이네요 여기가 천봉사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도 여기 어, 조형길이고 그냥 길 가다가 어, 우측에 있어서 그냥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문이 열려 있네요 여기도 처음 오는 곳입니다 아, 다행히 여기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차들이 그래도 어, 꽤 있네요 어. 그데 제가 비는리 Thank you. 반고기랍니다 시장갔더니 튀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을 조금 사왔습니다 춘천에 온다고 닭갈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닭갈비 한잔 하겠습니다 아 새우 아.. 시원 양념이 다돼있는겁니다 마늘장아찌 부추 도둑 간장 양념 갈비데 우추, 더덕, 세 가지 다, 무, 와, 음, 전 닭갈비입니다. 매운 양념 닭갈비 구웠고습니 옆에 들이있어서 같이 먹을 갑니다 소스도 살짝 습니다 <웃음> 먹어볼까요? 음 완전 콜라겐 덩어리 아닙니까? 닭발. 여기 지나가다가 오늘 들렸는데 또 하나의 노지 차박질을 찾았습니다. 아, 옆 텐트에서 자 한잔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옆. 네. <웃음> <웃음> 이거도 인연이네요. 예예. 예. 아. 유 이건 여기 이동로 막걸리 아, 그래요? 예. 팔봉산, 팔봉산 막걸팔봉리 예. 아, 아, 그런 거, 게 있네. 는 이거 저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고 아, 이걸 좋아하는이 좋아하는데. 아, 여기 팔봉산 옥수수 예, 막걸리도 예, 있네요. 예, 예. 음. 음. 맞아요, 춘천에서 오신 부부님하고 그렇게 한잔 합니다. 오늘은. 아, 아 슬기가 어마어마게 많네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너무 적습니다 <웃음> 작은 거는 줍지 말아야지. 볼군 거 막, 아이고 여기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볼군 게 있네요. 아침에 해가 뜰 시간이 지났는데 산이 막혀 있어서 이제서 좀 위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에서는 물안개가 여기가 홍천군 서면 반곡리라고 합니다. 아침의 모습입니다. 어제밤에 잡은 다슬기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슬기를 먼저 먹어줘 국물을 넣었습니다 다슬기 국물을 넣어줘 이리 가고 먹을 다슬기 다슬기 다슬기 계란 투어. 다슬기 국물이 배어서 약간 면이 약간 파란색을 띠네요. <웃음> 오랜만에 댄스다브기다브라라면을다먹운니다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걸